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위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을 인사해주시기 위해서 안녕하십니까 22세 동작을 이수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자리를 비내주신. 나한테 준비해주시감사하겠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바 받고 나중에 더자신을 받으신 거라고 부탁드립요그 오늘 이그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분들에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가여 핵심이 있는 공간을 셨습니다 그만큼 보다 자유롭고 신호 있는 토론의자유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근데 오늘 제가 상임위에 현자리상임위원 맡고 있는데 오늘은 10시에 첫 질의를 하고 계시고 있어서 유지히기 전에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토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을 참고해서 꼭 따로 공연을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사회의 지구를 위한 투명 가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게 하는 일 또한 한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에서는 사회,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어서 국가의 특기. 표현의 자유를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를 야만하는. 양산하는... 그래사 책임을 넘어서 형사 책임을 들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들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찬 대한 변호사전 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해 이 문제를 마련한 방탄아 아까 계속 우리 회관 정수수 변장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이두 개의 기본권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성북력 피해자나 공익 제보자 보호라는 측면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이차가해를 방지한다는 측면 이두 가지 그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을 통 어떻게 잘 접점을 맞추는 것이 어, 이번 시퍼리에서 그또 중요한 문미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네. 너무 잘듣다 네. 제가 이이 이 제가 낼 겁니다 I'm g i n g to take o o